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왼손의 다양한 반주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래는 작은별로 하겠습니다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한 모음화음 한 번에 연주하는 반주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단조롭구요 간결하구요 간단합니다 체기도 좋구요. 네. 이번에는 8분음표를 어떻게 연주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두루스이며의 네, 알베르트 베이스 전에 배웠었던 게 있을 수 있구요. 어, 이런 반주도 있을 수 있어요. 왼손 베이스를 먼저 치고 오른손 두 개음을 나중에 치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어, 아르페지오, 분산화음. 네,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어, 이건 좀 복잡하겠네요. 왼 오른손으로 화음을 여러가지를 치긴 했지만 이런 아르페지오를 칠수 있겠네요 아, 아르페지오는 정말 무한할 정도로 활용 가치랄까요 이런 변신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아르페지오가 있고요 당김음 딴딴딴 딴딴따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사면음 음, 셋 있다는 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왼손의 형태를 다양하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거 왜 하냐면요 음, 하나만 연습하기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C장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반주 형태로 왼손을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2개 장조와 12개 단조로 작은별이라든지 나비아라든지 뭐 다른 동요 여러가지 노래들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왼손의 반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